지금 이건 회사 체육대가 아니다. 어린이집 운동회다. 거칠고 격렬하다. 이 하루를 위해 우리 아빠들은 모든 걸 쏟아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것일까? 그 순간만큼은 아빠가 아닌 남편이 아닌 우린 그저 남자였다. 와이프는 미대를 나왔다. 패션 디자인 학과다 4년 동안 다녔다 그래서 매출 열에 닭볕을 꼽는다 입에서 철냄새 나게 섬세하다 편집하는 지금 보기만 해도 비가 쏠린다 그렇게 영아리 한 마리가 완성되었다 어, 우리 딸이 찾는다 출동 고우 그건 또 어떻게 먹을 거야 아까워서 못 먹어요 아니 저렇게 고생해서 만든 거를 알면서 봤는데 저게 입으로 들어가요? 못 먹어요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딸은 좋아해 그럼 어쩌겠어요? 만들어야지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딸 운동회잖아요 엄마는 또 이기려고 또 작심하고 덤벼들어 이깁니다 딸내미는 또 저렇게 긴장해서 서있지만 결국은 달려서 이겼어요 달려옵니다 달려옵니다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어. 어쨌든 백팀 이겼습니다 잘뛰더라고요 이런 모습 언제 보겠어요 길거리에서 뛰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운동이 아니면 지금 이런 기회가 아니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굳이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가족들 함께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건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보던 모습 또 궁금했던 모습들을 이런 기회가 없다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런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비가 왔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습니까? 선생님, 왜 우리 딸은 항상 저렇게 뭔가 걸어가면 경직돼 있을까요? 어깨 봐요 어깨, 굳어 있어. 자, 누가 누가 먼저 냐 누가 먼저 품에 안기냐 누가 먼저 품에 안 지면 안 돼. 이게 누구를 위한 운동이에요? 딸내미를 위한 운동이에요? 어린애들을 위한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뛰는 겁니다. 지기 싫어서, 이기고 싶어서, 얻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뛰는 거야. 뭐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은품 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똥손 집안은 안 불려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름은 불러지지 않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캠핑장. 저희 딸 이름이 불러집니다. 솔직히 어리둥절했어요. 우리 딸 솔직히 저렇게 뒷짐지고 자기 이름 안 불러주니까 표정 굳어가고 기분 안 좋아지고 분위기 싸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유 뭐 내가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선물을 갖다가 내 이름 불러주세요라고 뭐 어떻게 해서 로비를 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불러주고 표가 안 뽑히는데 어떻게요? 막상 1등이 당첨이 됐는데 어, 캠핑장 1박 무료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캠핑장 텐트가 있어야 되겠죠? 캠핑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은 캠핑 장비가 없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텐트를 빌려야 돼 이게 제 인생이에요 1등이 되면 뭐예요 캠핑 장비가 없어서 가나 많아요또 빌려야 돼 누구한테 빌려 나 솔직히 말해서 텐트 칠 줄도 몰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군대에서 텐트 한번 쳐본 거 말고 지금까지 쳐본 적이 없습니다 또 빌리려면 돈 들잖아 아, 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지금 시간 2시입니다 끝났고요 힘들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뛰고 구르고 어 그러다가 선물도 받고 캠핑장도 가고 근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솔직히 딸만 좋으면 딸만 즐거우면 됐죠그러려고 뭐. 나온거고 어쨌든 오늘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